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약 성경 통독에 함께 하게 될 우리 새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좀 새로운 우리 좀 이제 어, 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어, 신약 성경 읽기 도움 영상을 어,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인 진리, 성경의 뼈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흔히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숲은 우리가 제공하는 제가 제공하는 이 강의 동영상이 전체 숲을 볼수 있는 그런 도움 영상으로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일날 아, 이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보시고 그리고 한주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젊은 날에 그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극과 이해의 폭을 넓혀준 작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침묵 또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지은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함석헌 옹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저작 강연물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에 대한 굉장히 제가 이해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두 분이 성경에 관해서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 목사와 교인들의 은행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다 그런 말을 여 하기도 하셨어요 자왜 그럴까?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 모습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확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모습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고 분명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것은 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어떤 뭐 유대인의 스토리, 이야기, 뭐또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라고 보는 태도, 그 마음가짐이 가장 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곧 성경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지만 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자, 이처럼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제가 이 알파코스 때 성경에 관한 토크를 할때늘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는가? 첫째,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저자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말합니다 기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뭐다? 기자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베드로우서 1장 20절과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므로그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록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세계 명작이라도. 몇 번이나 대풀을 해서 읽으면, 예, 좀 지루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 단편, 뭐, 문학 전집 많이 좀본 적이 있는데요. 자꾸 보면 그 이야기가 지루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끊기는 사람이라도 같은 작품을 그의 생애열 분, 스무 번 읽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 뭐,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좀 뭐 비슷비슷하고 맨날 보면 그러니까 좀 그러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매일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몇 번을 읽어도 그덕 읽어도 늘 새로워요. 그 다음에 평생에 수십 번 읽어도 감동이 열버지기는 커녕 더욱 깊어지기만 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매일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몇 번을 거듭 읽어도 늘 새로운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통일성.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은 66권의 크고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40여 명의 손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동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와 마태, 이거는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지내요. 구원에 관한 백화사전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메시아 신약은 오심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책이 성경인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 성경책이 한데 모아졌기 때문에 완벽한 통일성을 지니는 것이고요 만약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씌어진 성경은 통일성은 커녕 모순투성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알아채린 인간에 의해서 그런 성경은 이미 폐기처분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의 말씀이 있느냐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죠 겨우 그 당시에 사람만을 위한 일신 하나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보세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은 기록될 당시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 수많은 인간이 이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고 있잖아요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그래서 예수님을 세분식이라 부인했던 베드로가 새벽역 닭우는 소리를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할 때 그때 뭐그 부분을 성경 읽게 되면요. 아우, 이상하게 시도 때도 없이 나도 주님을 부인하던 그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게 되면 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그 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나 또한 베드로와 함께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다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내마음에 와닿을 달 까닭이 없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시공을 초월해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꼭 있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 통독하게 될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를 잠깐 좀 봐주십시오. 여기. 신약 성경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뭐잘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충 한번 보십시오. 저 보면, 어, 이 처음 다섯 책맨 밑에 보면 처음 다섯 책이 나오죠.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맨 밑에 있죠. 여기 보면 복음의 뿌리, 역사적 사실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처음 다섯 책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적 특징이 있는 책으로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뿌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다 교리적인 책들이에요. 자 그럼 어떤 교리가 있는가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보이시죠? 밑에서부터 쭉 보면 어, 네 가지 어떤 교리를 책들이 다 담고 있는데 조금 더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이 구원론과 구원의 교리에 관한 책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히브리스예요. 자 로마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 야고보스는 행동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히브리스는 구원의 인물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한 책이 로마서 칼라디아서 야고보스 히브리스다. 자, 그다음에 기독론이라고 보이죠. 기독론은 그리스도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물과 사역을 강조한 책인데요. 어떤 책이 있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모서. 이런 책은 그리스도의 인물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론이 있죠. 교회에 대한 교리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대전서, 디도서, 디모대후서 요한 1, 2, 3서. 교회에 대한 문제와 해결, 또 사역, 목해, 좋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 교회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주는 교훈과 재림에,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맨 위에 요한계시록 심판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땅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아 그래서 신약의 구성은 복음의 뿌리, 역사적 사실들,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새하늘과 새땅 이렇게 크게 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읽어 나가잖아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다. 어떤 메시아요? 약속된 메시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책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과 부활을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지켜왔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모두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표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모두 성지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그래서 구약을 몇 해나 인용했어요? 65회. 그리스도를 9회에 걸쳐서 다위세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기다리던 이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는 말을 13회나 사용함으로써 바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성취복음, 천국복음, 사자복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취복음, 천국복음, 사자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택한 받은 나라가 오랜 세월을 두고 약속받은 그들의 왕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으로 구약이 그 끝맺어졌는데요. 마태복음이 그리소가 왕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취 복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려 36회나 사용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사자복음은 뭐냐?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이 정도만 하고요. 아,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어, 어, 오늘부터 내일부터 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함께 읽어 갈 건데요 어, 우리 지난 주일도 좀 광고를 해드렸지만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조금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가지신 전교인 성경 통독하기 가이드북을 항상 옆에 소재하시고 거기에 5페이지에 보면 성경 읽기 전에 1분 전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먼저 꼭 하세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이 가이드북에 체크하는 거 있죠? 꼭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 성경, 그 읽기 그 진도 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 성경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개역개정판 성경, 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운 성경도 제가 추천해요. 현대어 성경, 좀 쉽게 쓰이는 성경이 있잖아요. 또 집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을 때는 그런 성경으로 읽어도 부방합니다 굉장히 또 새로운 이해가 또더잘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그냥 제가 생자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뭐 연필로 또는 연필로 이렇게 끄면서 성경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어플에 보면 그 성경 읽기 그 어플들이 많잖아요. 뭐 드라마 바이브라든지또갓피플 성경 이런 거좀 다운 받아가지고 어, 그걸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읽는 것도 어, 굉장히 좀 흥미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스타트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성경을 다 읽게 되면 이, 여러분 목장별로 단톡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완독이라고 밤 10시 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신약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19 극복하고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새날 가족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